저의 본명은 황청풍입니다. 중년 고민연구소 이렇게 <웃음> 잠깐만요. <웃음> 산소를 마, 수술 수술을 마시는 것 같은데 음성이 변하고 있어요. 음. 잠깐만요. <웃음> <웃음> 해보셔야겠는데요. 네, 그렇죠. 이 정도로 목이 자꾸 막힌다고 잠잘 때도 심하게 막히거든요. 아 저는 문제 없습니다. 아니 녹음을 해 보기 전에는 몰라요. 아, 그래요? 누구나 다 여기 오시는 분들 지금 자기가 녹음해서 들어 보기 전에는 자기놓고안 본다고 해요. 음. 어. 알겠습니다. 오늘 한번 네, 어플을 네. 알려드릴까요? 아, 네. 일반적인, 어플 알려드릴까요? 그냥 일반적인 일반적인 그냥 녹음 기능으로 하면 너무 길어가지고 그 들을 기가 너무 지루하고 잘못 찾아요. 그데 플레이스토어 있잖아요. 네네. 어, 거기 들어가서 스노어랩이라고 하는 그잘 모르면 전화하세요. 저, 아, 어, 수면 건강 연구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주고. 카톡으로 주세요. 어. 아 그렇죠. 카톡으로 네네. 보내드리죠. 네네, 카톡으로 어. 그래서 단계별로 착착착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아. 자꾸 스노우 레벨이고 하니까 스노우 눈라고 <웃음> <웃음> 생각요코구리가 그러니까. 스노우잖아요. 음, 음. 어쨌든 그런 간단한 방법으로 녹음해서 보면 필요한 부분만 딱 잘라서 볼수있거 들어볼 수 있거든요. 음, 좋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좋은 어플 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건강을 가장 기본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네. 수면을 잘 취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체크를 하려면 잠자는 시간에 숨소리를 녹음을 해봐라. 라는 것이 네. 처방의 가장 중요한 처방 방법이었는데 특히 또두 번째, 네. 어, 잠잘 때 소리도 중요하지만 그 자의 에그 잠잘 때그목 위치나 어떤 편안한 자세로 잠을 자야 된다는 그 베개도 참 중요하다는 거죠. 음, 네네. 한마디 덧 붙이자면 네네. 사람들이 베개를 어떻게 맞출지를 모르잖아요. 기준이 없어요 음. 뭐 5에서 7cm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음. 마치 신발을 큰 신발 작은 신발 하는 뭐 높은 베개가 안 좋아 낮은 베개가 좋아 그거는 큰 신발이 좋아 작은 신발이 좋아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한테 음. 맞는 높이 그 크기가 있듯이 높이도 그치. 딱 있거든요 음. 그걸 어떻게 기준 잡을 것이냐 음. 배워보면 다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서 있다가 누우면 다 편하죠 근데 음. 그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잡는 가장 꿀팁 숨을 네. 느껴보자 높이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그 느낌을 알면 네. 베개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음. 근데 어 그냥 이렇게 네모난 베개는 사실 힘들어요 음. 그러면 이렇게 둥근 원형 어 목을, 목을 받쳐주고 머리를 네. 받쳐주고 또 바로 누웠을 때또 옆으로 누웠을 때다 잡아주는 또 제가 또 특허 베개가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식으로 맞춰주면 훨씬 편하나 좋습니다. 네. 네, 수면베개도 우리 건강한 잠을 음. 자는데 아주 중요한 네, 네. 요소가 되겠있고요좋습니다 우리 수면건강연구소의 음. 예, 청풍 소장님과 함께하는 음. 네. 시간이 제가 그 같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아, 제 생활에서 그냥 흘려넘어갔던 시간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 가족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직접 오늘 밤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지금까지 배고 있던 베개는 상태는 어떤지 어, 자신에게 맞는지 어떤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궁금하신 것은 아래 자막에 연락처로 네, 댓글 남겨주시고 또 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또 친절하게 상담 해주실 거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잠자는 시간에 자신의 잠자는 소리를 녹취를 하라는 것. 그리고 본인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라 의식이 되면 그 상태를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요. 녹음을 해서 우리 소장님을 만나러 오십시오. 네, 아주 찾아오기 쉽습니다. 안내를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네. 말을 이렇게 막끝나니까버벅되는 <웃음> 네, 네, 영상은 이제 오랫동안 촬영하면서 우리 소장님의 그액기스들 아주 꿀팁들이 많이 나왔는데 잘 시청해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건강한 우리 사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힘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주신 청풍 소장님 수명건강연구소 예, 청풍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방송이죠? 세련도 지나나요? <웃음> 뭐 내용만 전달되면 되죠. <웃음> <웃음> <웃음>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 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뭐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웃음>